주위관은 뒤에 서서 모든 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참을성 없는 사람한텐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 우리 차례다, 스톰브링거. 진격할 시간이다, 제군들. 컷! 찌릿할 거다 근성 부족이군 가볍게 두번한번더 간다 뻐근하던 참이었어 테스트 좀부탁하지한 개를 넘어보실까 아직 멀었어 잘봐드라고 또방심했고 예전에 천둥수리를 겁내는 신입대원이 있었습니다 하, 하지만 절 만나고 나선 천둥수리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있죠 지휘관은 뒤에 서서 모든 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참을성 없는 사람한텐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